전혀 스트레스를 모르겠어요 레이턴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없고 옛날에는 라인에서 열화돼가지고 웅글몽글해지는 게또 맛이었잖아요 근데 현대음악에서 그렇게 많이 안 치는 거 같아요 우선을 하기 위해선 페다 보드에 붙여야 되고 전원 공급해야 되고 다른 게 있는데 이건 그냥 꽂으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걸 선전하는 걸 까먹을 정도로 공기 같은 존재가 된 거래니까 아선이 이거 사실 투명산이 <웃음>